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밀리 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스쁘아의 신상 팔레트 듀이와 뎁스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꼭 다른 여러 브랜드에서 정말 수많은 신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봄이 왔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제가 에스쁘아의 팔레트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2021년에는 쿨톤 위즈의 팔레트가 출시가 됐다면 2 2년에는 개인화 초점에 맞춰서 출시가 됐어요. 이번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듀이와 뎁스는 물먹은 듯한 애교살 메이크업과 눈매 교정이 가능한 컬러로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메이크업 스타일이나 눈매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끔 출시가 됐고요. 듀이 팔레트는 물먹은 듯한 쉬어 컬러와 애교살 메이크업을 표현해주는 물기 핑크 무드로 출시가 됐고요. 뎁스는 무펄 매트 타입의 음영 위주로 출시가 돼서 그윽한 메이크업까지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각 섀도우 팔레트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8호 듀위 팔레트는 쉬머한 팔감의 물기 핑크 무드를 연출해주는 팔레트 구성이고요. 전체적으로 발색이 강하지 않은 데다가 물기 어린물 빠진 컬러 발색으로 적당히 채도 빠진 맑은 핑크들의 조합이에요. 웜쿨을 나뉘지 않은 뉴트럴 톤으로 출시가 됐고요. 특히 애교살 포인트로 메이크업을 활용하면 을 되게 좋은 팔레트예요. 글리터들도 과하지 않아서 눈에 올렸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아주 영롱한 반짝임을 나타내요. 쉬어 핑크는 베이비 핑크 쉬머 컬러로 촉촉한 느낌의 컬러이고요. 핑크 듀는 핑크 베이스에 실버 펄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반짝임을 전해주는 핑크 컬러고 베이스는 애교살과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컬러예요. 플럼프는 애교살에 올렸을 때 예쁘게 연출해주는 샴페인 쉬머 컬러고 쉐이드는 자연스러운 음영을 표현해주는 그레이빛의 브라운 컬러예요. 라이팅은 핑크빔을 쏘는 듯한 쉬머 하이라이팅 컬러로 하이라이터나 눈 앞머리 애교살 용도로 사용하는 컬러입니다. 글린트는 글로시한 반짝임의 오팔 핑크 글리터예요. 눈두덩이나 뭐 언더 그리고 애교살에 올려주시면 아주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이고요. 컬러별로 텍스처가 엄청 부드럽고요. 밀착력이 좋아서 뭐 아이섀도나 하이라이터, 블러셔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가 됐어요. 전체적인 컬러감이 되게 라이트하면서 채도가 높지 않은 은은한 발색으로 웜톤, 쿨톤 분들, 그 뉴트럴 톤 분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로 조합이 되어 있어요. 발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과하지 않은 발색이라서 핑크 메이크업에 좀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러운 핑크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고 물먹은 듯한 아주 촉촉한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아주 좋은 팔레트입니다. 제가 듀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쉐이드 컬러로 노즈 쉐이딩을 해줍니다. 생각보다 붉은기가 없는 컬러라서 자연스럽게 쉐이딩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베이스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를 올려주고 언더 쪽에 넓게 올려주도록 합니다. 라이팅 컬러로 쌍꺼풀 라인 살짝 위까지 올려서 중간 베이스 컬러로 올려주고 언더 쪽도 연결해줍니다. 메인 핑크 듀 컬러를 쌍꺼풀 라인 안쪽까지 올려서 핑크 컬러감을 살려줄게요. 언더는 속눈썹 안쪽에 가깝게 바짝 올려주도록 할게요. 쉐이드 컬러로 언더 쪽 애교살 라인을 만들고 언더 속눈썹 가까이 컬러를 올려서 눈이 또렷하게 보이면서 뒤트임 효과를 내볼게요. 베이스 컬러로 언더 삼각존을 채워주고 언더 안쪽 라인에 올려서 뒤트임 효과를 좀더 자연스럽게 극대화 시켜줍니다. 쉐이드 컬러를 눈두덩이 뒤쪽에 올려서 깊이감을 주면서 둥둥 뜨는 핑크 감성을 살짝 눌러주도록 할게요. 글린트 컬러를 사용해 눈동공 쪽에 톡톡 올려 영롱하면서도 물기어린 메이크업에 완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 쪽과 언더 애교살 쪽에도 살짝 올려줍니다. 아이라인을 그리고 쉐이드 컬러로 올려서 스머징을 해주도록 할게요. 치크도 팔레트에 있는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핑크 듀와 라이팅 컬러를 반반 섞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글린트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줘서 메이크업에 완성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듀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뎁스 팔레트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뎁스는 스킨핏 누디한 컬러부터 브라운 음영 컬러로 애교살 밝히기 좋은 컬러부터 베이스 음영, 중간 음영, 트임 컬러부터 딥 음영까지 알찬 7부 구성이에요. 듀이와 마찬가지로 뭐 웜, 쿨 상관없이 뉴트럴한 브라운 컬러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차분한 음영 메이크업부터 그윽한 메이크업까지 가능한 무펄 매트 팔레트예요. 매트한 텍스처이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발려서 뭉침 없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볼륨은 밝은 베이지의 미세한 매트 펄로 눈가에 볼륨감을 살려주는 컬러이고요. 오픈은 눈 전체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고 눈매를 확장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화사한 스킨 컬러예요. 블렌드는 경계를 풀어주는 라이트 그레이 올오버는 눈매 전체에 그윽한 음영을 더해주는 로즈 브라운 컬러예요 코너는 오렌지 브릭 컬러로 뒤트임이나 포인트 컬러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이고 쉐이핑은 컨투어 브라운으로 눈매에 음영감을 줄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라이닝은 딥 브라운 컬러라 또렷한 아이라인을 연출해주는 컬러입니다 자연스럽게 음영감을 주는 메이크업 연출이 가능한 팔레트이고요 요즘은 제가 또 음영 메이크업에 살짝 빠져있는 터라 듀이보다는 조금 뎁스를 조금 더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더구나 발색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채도가 높거나 이렇지 않아서 봄에도 이런 음영 메이크업을 좀더 자주 할수 있는 그런 컬러들 구성이라서 봄에도 되게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음영 메이크업 컬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듀이나 뎁스 모두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팔레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 내 취향은 딱 이거다 라고 생각했을 때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도 되고 아난둘다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둘다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뎁스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쉐이핑 컬러로 노이즈 쉐이딩을 먼저 해줄게요. 오픈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와 언더쪽을 넓게 발라주도록 합니다. 블렌드와 올오버컬러를 반반 섞어서 쌍꺼풀 라인의 위까지 컬러로 올려주고 쉐이핑 컬러로 애교살 라인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언더 속눈썹 쪽에 살짝 채워주면서 삼각존 있는 곳까지 연결해서 뒤트임 효과를 줍니다. 볼륨 컬러를 사용해 애교살 안쪽을 채워주고 삼각존 부분도 안쪽을 채워서 뒤트임 효과를 한번더 잡아줄게요. 코너 컬러를 선택해 언더 동공 부분에 컬러를 올려서 그윽한 느낌을 살려줄게요. 쉐이핑 컬러로 눈꼬리 쪽에 살짝 올려서 깊이감을 넣어주고요. 아이라인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이닝 컬러로 아이라인 위에 올려서 스모징을 주도록 합니다. 치크는 듀이 팔레트에 라이팅 컬러로 올려 생기있는 느낌을 살려줄게요. 입술까지 올려주면 메이크업 끝! 확실히 음영 메이크업에 최적화된 팔레트라 또렷한 눈매를 완성시켜주는 을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이번 에스쁘아 팔레트 궁금하셨던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리밀리, 김밀리였습니다. 안녕!